소리엠은 2008년도에 이제 그 둘이서 이제 우 대표와 제 둘이서 같이 이제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가 그 서로 좀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서로 디자인을 할수 있고 그리고 어깨너머로 배웠던 여러 좀 조형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그 서로 당시 좋아하던 모터사이클에 접목을 시켜서 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목표이자 꿈이 계속해서 운송디자인 쪽이었기 때문에 모터사이클은 작은 공방에서도 시작을 할수 있겠구나 싶어서 10평 조금 넘는 곳에서 창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할수 있는 건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었고 정말 좋아서 그냥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어, 복합 소재는 사실 그 팩토리엠을 맨 처음 만들기 전에 이제 좀 어깨너머로 기본 개념에 대해서 그 마네킹 만드시던 그 분들에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어깨너머로 배웠었는데 사실 그 모터사이클에 적용을 시키기에는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GFRP라는 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수지나 그런 종류도 몰랐어요. 그냥 어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 하고 다음날 머리가 엄청 아프고 마스크나 그런 거안 해가지고 굉장히 좀 주먹구구식으로 한 1년 2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독자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가 결국에 한 3년 정도 연구를 더 했죠. 그래서 이제 2011년 이제 후반쯤에 첫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일본이나 이제 그 유럽 쪽에 있는 제품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거와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강성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서 그때 첫 양산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제대로 된 이제 제품이 이제 팔리기 시작해 나갔죠. 그때 당시 이제 CBR 250 카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레이스 팀의 납품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어,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혼다 NC 700에 들어가는 리어 헤다를개발 어, 하고 어, 상품을 본격적으로 어, 이제 만들어내면서 그때 당시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1라인 무역회사를 통해서 일본의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네, 모터사이클 업계에서는 이제 복합 소재로 카우를 수출하는 경우는 국내 저희가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어, 또 이베이까지 이렇게 저희가 사업 분야를 넓혀서 이베이통서 수출을 해 보고요. 탄소 섬유는 이제 그 기존에 섬유 복합재를 이제 할 때부터 틈틈이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본격적으로는 2016년도에 마이팀에 이제 소속이 되면서 마이팀에서 이제 북부 경기문화창조부에서 이제 그 입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제 저희가 교육도 제대로 받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소규모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할수 있는 최고 단위의 신소재, 복합 소재 같은 경우는 탄소섬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복합 소재를 활용해서 탄소섬유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카본이라는 이제 탄소섬유 신소재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라쿠텐과 이베이를 하면서 저희가 가능성을 봤잖아요. 그래서 복합 소재를 활용해서 사업의 터전을 마련하자, 그래서 그런 래서그 도입을 하자. 그래서 탄소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전반적인 사업화에 대한 베이스를 마련하게 됩니다. 2018년도 서울 모터사이클 쇼를 통해서 1년 정도 개발한 카본카우를 본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모터사이클 복합소재 제품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딱 확충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이를 통해서 각종 전시회 초청을 받아서 각종 전시회에 참여도 많이 하였고요. 내년 2019년도에는 더 많은 전시와 효과적인 브랜딩을 위해서는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선 초반부터 보면은 그 섬유복합재를 연구를 하는 시간 동안 그 바이크 모터사이클의 그 페인팅 작업들, 약간 그러니까 페인팅 디자인을 해갖고 페인팅을 하고 이런 개인 용역들과 업체 영역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미국의 신생 사이클 헬멧 브랜드도 저희가 디자인 총괄로 제품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총괄로 진행을 했었고요. 드론 애니메이션, 컨셉 아트 디자인도 진행을 해서 현재 절찬이에 또 방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대한 모터사이클 연맹 즉 KMF의 인증을 저희가 받고 원 메이커 레이스를 위해 개발한 엑시브 250 레이스 카울을 디자인부터 설계하고 80대까지 납품을 하는 등 본격적인 이제 모터사이클 용역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 이른 차 역사상 애프터 마켓 회사가 할수 있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성공적인 용역 작업들은 정말 우리의 큰 자부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기관 주도와의 전기 모터사이클 개발 및 생산 용역을 맡아서 지금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목표만을 위해서 우리 사업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용역을 통해서 자금도 확보를 하고 경험도 계속 쌓으면서 저희가 처음부터 가고자 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도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선 역경이라고 하면 워낙에 팩토리엠을 예전부터 이제 해 와우다 보니까 역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선 맨 처음 시작을 해 갖고 이제 서로 진짜 생업을 하면서 그 이제 진짜 먹을 돈막 이렇게 입을 돈 이런 것들을 십시일반 해 갖고 이제 팩토리엠을 꾸려 나갔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운영비로 해갖고 꾸려 나가면서 진짜 말 그대로 굶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디자인 학원 강사 출신이라 진짜 그림만 그릴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그런 쪽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공방 시절이 굉장히 그렇게 좀 운영이 잘 됐다 이렇게 하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공방 시절이 그래도 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굉장히 목표를 정하고 매번 밤도 같이 세면서 그때만큼 또 행복했었던 시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앞날도 난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각자 그 잘하는 분야로 꼭 사업체를 만들고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든 팩토리엠이라는 브랜드를 이어나가려고 그 버텨나갔던 시간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역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던 가능성과 성과의 바탕에는 우리만 할수 있는 일, 정말 우리니까 해야만 하는 일, 국내에서 정말 모터사이클 디자인과 복합소재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어서 세계로 유명해져서 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전부였습니다. 서로 그 동료들끼리 그 끈끈한 유대감이라든지 서로 이제 믿는 신뢰감 이런 것들이 그 버텨나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서로 그 비전을 얘기하면서 비전 자체보다는 그 밤새워 비전을 얘기하면서 진짜 서로 초롱초롱하게 빛나던 그런 눈빛들 그런 것들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팩토리엠은 브랜드와 함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우리의 컬러를 알리는 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가진 기업의 정의 중 하나거든요 다방면에서 한 목소리로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저는 정의라면 좀 정의로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모터사이클을 탑니다